어, 무조건 전화량이라고 하면 1초 동안 흐른 거면 되는 거예요? 네, 1초 동안 한 도선의 단면을 지나는 전, 전화의 양. 아, 그리고 여기서, 네, 이게 전화량이고, 네, 무조건 1초가 아니라 그냥, 뭐, 1분, 아니, 그냥, 어, 일정한 시간 동안. 일정한 시간 동안. 아, 그런 거예요, 네? 헷요 네. 지금. 일정한 시간 동안, 진짜 일정한 시간 동안. 아, 일정한 시간 동안? 네, 일정한 시간, 일정한 시간이 뭐 1초가 될 수도 있고, 뭐 1분이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어, 일정한 시간 동안? 뭐라고요? 일정한 시간 동안 도선의 한 단면을 지나는 전화의 양. 어, 도선의 한 단면을 지나는? 다, 네, 어, 맞아요. 전화의 양이군요. 네. 오! 그렇군요. 그렇다면 선생님 여기 일정 시간이라고 하는 거 다이를 여기 에 S를 써야 된다는 거네요. 여기 초을 네. 써야 된다는 얘기네요. 아, 네. 정리 이제 좀 재는 것 같습니다. 어, 아, 그럼 Q는 IT 이거 외워야 되나요? 네. 안녕하세요. 건강한 숨영소 구독자 여러분, 꼴찌을 드릴 그 만에 1등한 비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매일 매일 수업 영상과 정보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